맞다. 아이고 맞아야지 자 그럼 다끝그래전화주다끝났자 그럼 저것 좀맞았다 골프 오늘 합니다 네맞아 오늘, 뭐, 그거, 깜짝할게만, 응, 콧볼게만 가요. 뭐, 에게 콧볼게만 가지만, 이거 뭐, 재밌다고 하는데. 어, 어쨌 괜찮겠다. 자, 그럼. 아니. 아! 됐다. 아니, 움직여서. 아, 제발 했다. 아니, 골프야. 아, 골프지 답이 더못어 아, 됐다. 하아하하하니 아이고. 어때 어깨가 너무, 넘기길 이거. 아, 알다더늦겠다 아. 이렇게. 오, 받을까?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아, 안 왜? 아, 아니아 아, 아 아, 아냐! 아, 아 아, A few m o 아, 사장님! 안 돼! 아니, 잡갔는데 아, 아, 내 딸! 아! 아!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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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어가지고 가왜 저기 하는 거니까 아아아아 아. 아니 어디가서 아일다 하는데 방 했다 어 멋있니까. 가안돼아 어디 가? 아, 아, 야 <웃음> 아하하, <웃음> 인자, <웃음> <웃음> 거의 사단 아, 받... 아니, 안 당. 맞을까, 하. 하. 야, 다이거다 아니, 안 돼, 아, 다, 건는데가 거. 하, 하, 안 돼, 해, 아니, 뭐야,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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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시면 안되아 그니까 아니 뭐 이거 좀봐주시 아니 저녁들은 저녁아 제발 어 어! 아, 자! 이거죠? 야! 여기 떨어지면 터 아! 아따 야 벌금까지 올랐다 안돼아아안돼안돼안돼안다안돼아돼안돼안돼안돼 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이다안돼안돼안다고요안돼 <초청을> <목소리도> 자, 우번이다 아, 내자야 없다. 내이 선생님 불가능해요. 없다. 아, 아, 아, 대박!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건나오냐 좋겠다야 아했다 아니.